가로되 눈은 유성과 같고 귀는 번개 불치는 거와 같음이라 살인도 할인검이로다. 음, 살인도 할인도. 아까먼 뭔지도 얘기했지 살인도와 할인도가 둘이 없어. 그걸 듣는 사람에게 할인도도 되고 살인도 도 되는 거지. 됐어. 자, 그까지는 오늘 많이 했네 오늘. 이걸 또 자꾸 해나가는 것보다도 뭐딴걸 얘기를 좀 해야지. 그렇지? 자, 조금 쉬어. 또. 조금 쉬어. 어디 가지 말고. <웃음> 깨달았다는 거. 깨달았다는 거 말이요. 깨달지 못했다는 건늘 여기서 우리가 그것을 해야 돼요. 이 저울질을 여세 해야 돼요. 깨달은 것과 깨달지 못한 것. 부처님은 깨달았으면 말이요. 깨달았으면 이게 법계성 전체가 하나로 됐다 그랬지. 하나로 돼서 손가락을 한번까딱그래도 복귀성 전체가 작용이 되고 어? 숨을 한번서도 복귀성 전체가 작용이 되는 기라 그런데 우리는 그래 안돼들어지 듣는 데빠져뿌리고볼 지는 보는 데빠져리려 이거 안 되는 게요 하나가 돼야 되는 게요 자 내가 이 얘기를 갖고 온 얘기를 하나 이렇게 들어봐 옛날 저 신라 때에 은혜 씨님은 시스로 깨달아 가지고 분황사수 종을 쳐고 함종을 개종했지 그 어느 신 역사모도 알지 그건 얘기 더할거 없이 다 알아 그 그, 저 당진으로 해서 당진이라는 데 있지 왜충청동 옛날에는 육지로 가려면 저 만주로 이리 걸어서 가고, 중국을, 당나라로 가려면, 배로 가려면 반다시 충청도 당진에 가서 떠나기로 했어요. 왜 그러냐면, 꼭 나로 말이, 당나라의 백건에 가는 곳이라 소리가 당나라 당자 나로 진짜거든. 그렇지? <웃음> 당진으로 떠나기로 했어. 당진에서 저 등줄한 데, 중국의 등줄한 데는 일 있어. 일이 가지고, 그, 어, 유머지, 유처사, 어. 유지인어, 유지인어 딸하고 연애하는 일이 있어야지. 그런, 뭐, 그렇게하는데 어찌됐든 중국에 가서 그렇게 해와가지고 와서 개종을 했거든. 그래서 그, 그 유명한 대표로 다른 것도 다 많지만은 남은 것이 법성계. 그게 남았단 말이야. 냉에 추동계란 걸 썼는데, 그추동기는 보면 그 지통이 나는 사람이 그, 그 강의하는 걸 추동해서 받아었다고 해서 추동기인데 그 두건이 있었다는데 없어 몰라 우리 없어졌어. 그런데 이깨달음만말이야이 깨달은 사람은 볼 때에는 보는 것뿐이고 들을 때는 되는 것뿐이요 갈라지질 않아 이거 하나가 돼서 그리고 하나가 게그 하나가 되니게그 힘이 온 거거든 그런데 이상신임파에 이상신임 그 문도파에 시방부터 한 900년 전에 일이요. 저 부석사. 부석사가 있었거든 그게 원룡국사라는 국사가 있어. 원룡. 근데 그때 원룡국사를 잘따라댕기며성공하는 처사가 하나 있었는데, 강은이라는 처사예요. 강은이 알지? 강은이라는 처사. 강은이. 요런 걸있지 어떻게 이 강제다가 얼룡구살 좋아하든지 자기 집에다 모셨어. 모셔놓고. 모시 아주 부잣집이지, 그러니저객세들도 모셔놓고, 한여를 시켜서 차담을 차려다 들어가니까. 들어가니그 안에 방 안에서 한중있는 소리가 쭉둑 나요. 항중 있는 소리가. 그럼 문을 열어놓고 보니까 앉아있는 서게 아니고, 얼룡구사 누워서 잠을 자는데, 그룩크룩 코를 걸고 있어. 문을 닫고 또 나왔지, 나오니까. 또 함경 소리라. 을륜구사는 숨을 쉬고 눈금 짓는 말장 함경 뿐이야 사량심이 조금 더 남는 게 아니야. 그래, 하나, 한는걸로 돼야 돼, 그렇게. 응? 어? 도적질을 하는 사람도 도둑질 잘하는 사람은 딴 생각 없이 도둑질한 생각 하나뿐이야. 딴게 있으면 그도둑질을올게안 되는 거라 <웃음> 이거 한덩으로 뭉치에 먹어야 되는 거야. 나무 숙이는 것도. 이거 이제, 원룡구사거리되겠다 그러면은, 원룡구사가숨쉬는이나이게 뭐, 행동하는 건 전부가 함경, 해인, 저, 해인산매거든. 그래서 깨달은 부처님은 말을 한마디 하면 말 한마디 속에 그저가부처는 깨달은 게다 들어가요. 그게 진능이라고해지 진흔 요거 이제 내게 요거 어디 갔어? 요거 진능 얘기를 아까 할라다 이제 뿌리는데 뭐저 도량이라 하는 거 있잖아. 도량 이거 이제 보충해서 얘기해 도량 저애통지성여래가십법을 도량 앉아도 도량 앉아도 성불도를 성, 성치 못하다 있잖아. 도량, 도량. 아이고. 도량이라 쓰지. 도량이라 하는가, 도량이라 하는가. 이게 도장이라 하는가. 이런, 이런데 이런 바치은 없지. 도장. 또, 도장이라 하면 그게 인도말로는, 인도말로는, 보리만다라, 보리만다라. 인도 언어는 보리만다라 그래, 보리만다. 보리위라는 선은 뭐지? 깨달을 각이라도 하고, 지라도 하지. 응? 어? 두자를 한복 붙이도 하고, 요걸 따로따로 각이라도 하기도 하고, 보리를. 지라도 하는데 부치도 각지라도 하고 근데 만다라랑산 이 말로 그들 하면은 그게 원단이라 뭐 가령 중해라 번역을 해서 중해 여럿이 모이 앉은다 중해라 만다라 그것을 주, 여럿이 모여 앉아서 수도하는 장소기 때문에 그 이제 보리란 말이 이게 각자도 되고 각이라는 지거든. 각도 되고 지도 되고 도자로도 번역하그래. 도나 지나 각이나 같은 기지. 그게 그러니까 보리는 보리는 도자로 번역이 되었고, 어? 요거 이제 만다라 상선 그걸 여럿이뭐이 중회가 여럿이 모이 가지고 수도하는 장소기 때문에 요자로 번역해서 도량이라 니다 네, 어? 됐지. 도량이 하는데 그걸 우리나라에서 이걸 말이요 어떤 데 가서 도장이나 하는 데도 있고 도장 이 도장이나 하면 이렇게 돼야 되겠지 이렇게 도량이나 하는 데도 이자도 돼요 북도사람은 이자 쓰지 이자 써요 근데 요것도 요것도 임마 요것도 요것도 보호하거든 이건 보호 맞지 요거는 저평한도 사람은 이랬어요 이거는 어? 이래서 단 말이야 이거 보리 이래 하여라 이걸 리로 이런 데도 있고 보리 리로 이런 데도 있고 리자는 요거 양자마찬가지지 또이지혜로요요요거래야 이 된다 요 같은 다짜줄 아니야 이 다짜줄과 다짜줄과 라짜줄이 우리는 그전에 무슨 그 전에 무슨 그새의 의미 하나 쳤어 새에 근데그 보면 세종대왕 국문 해설적는 이런 글자가 있었거든 또 이런 글자가 있어 또 이런 글자가 있었어 이세 개를 잊어버렸어 세 개를 잊어버렸단 말이야 알지 세 개를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은 다자와 라짜줄 가운데 무슨 음이 있었어 이게 이제 그 음은 반드시 이세 가지 가운데 하나 쓸 긴데 지금은 몰라요 아무도 그래서 저 어떤 데는 밑에 장자를 밑에 장자와 저 보리라는 이자 저것을 어떤 데는 다자로 따라가 뿌리고 중간 의미게 어떤 지방에서는 라자로 따라와서 그래 저 어떤 데 장이 도랭이라도 하고 도쟁이라도 합니다. 그렇지? 그런데 그와 비슷한 게또 있어. 이걸 뭐라 하는 거겠어? 라짜 줄 발언하는데, 란 하기도 하고, 목단 한는 데도 있어, 이거. 다짜와 라짜 가운데, 줄 가운데 반드시 하, 하나가 뭐 있었어, 우리 그런데 세정대왕 창기할 때에는 반드시 국문에 있었는데, 그건 우리가 모르니까 말이야 어떤 지방에서는 다짜로 따라가고, 어떤 지방에서는 다짜로 들어가서. 그래서 우리는 라짜로 따라오는 그걸 의미해서 도량이라고 평안도 사람들은 도장이에요. 도장이 저기 저저저장 저, 따요. 든당포, 든당포 그러저저저 <웃음> 든당포 그래요. 저저포라고저저저저저저데 <전당포라> <웃음> 어제됐든 말이저저저저저저저하저저저는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지 보리를, 보리 보리를 이래도 쓰는 데가 있는데 말이야 이래도 쓰고 있는데, 이래도 쓰는데. 이 보리라고 이래 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 보리라고 아니, 보리라고 썼는데 이새로써 자기가 보리 저 밑에 가면 뭐지? 이게 이제 보자, 보자와 보자와 이제 모자를 그라리기 뭐가 되서 그런지 뭐지? 사바가 뭐지? 사바가 그러지 마요. 어, 할머니는 저기 분명히 보리라고 써놓고, 어디서 모지 이래 떠있고, 이제 보리, 당초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불교가 알기 어렵다 하는 거예요 보리를 성취한 사람은, 보리를 성취해서 보신을 이룬 사람은, 전부가 거기, 원륭한 지혜 하나뿐이기 때문에, 말을 해도 말하면서 속에, 부처님의 깨달은 전체 대형이 그 속에 들어가고, 됐습니까? 행동을 해서 손을 한번 흔드 는데도 손을 깍한하 흔드는데 부처님의 그 깨달은 전치 대응이 그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처님 말 한마디 속에 부처님의 깨달음이다 들었어. 정벗기지는 옴남 하만 옴남 그 속에 부처님 깨달음이다 들었어. 그걸 지언이라 그랬는데. 진언을 고이면 부처가 됐뿐이 아미타불 부처님 이름을 불러도 부처가 되지만은, 그온 마음 하는 정법기지는이 법계가 우리는 탁 해가지고 막 허리가 지는데, 고있그 진원 이름만큼은 막금 맑은 물만 남듣기 말이오. 보리만 남는다는 기라정법기지는온마 <웃음> 쉽네. 이게 진원이요. 진원인데, 조사 진원은 그게 여러 가지, 저부처님은 진원은 여러 가지 있어서, 그만이만 부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새와서는 자꾸 문자 하나만 들면 으 되는 줄 아는데 옛날에 달아 나기 전에는 전부 진언을 가지고 했어요. 알겠습니까 어? 진언을 가지고 했어 그때는 진언을 이거만 진언 우리나라도 말이야 우리나라도 요 혜통삼장 같은니그 이제 명랑이 같은 사 명랑이라는 게다게 게 아니고 자장률사의삼촌된 사람이라 경쟁하는지 말야 부사의 삼장 뭐, 그런 인들은 굉장해요. 옛날에, 저, 진라 때는, 허소게체린 늙어이가, 그 객질로 와가지고, 아름고에 앉았다 가면은, 거지 한줄알는데그 이상한 부사인, 한 행적이 남아. 그 뭐, 진원 점이 많았습니다, 그땐는 지는 이 많았고, 또 염불하는 점이 많았고. 그, 이제, 달 닮아나기 전까지는 전부가 저, 지원을 가지고 행태를 했어요. 그, 이제, 일본의 홍북대사 같은 니도 중국에 가서 해가 사리한테 법을 배워가지고 가서 일본 가서 그 지는 종을 피했는데, 그 일본에는 그 이제, 어, 차천왕이라고 있어요. 천왕 있는데. 그이가 처음으로 불법을 배운 저, 법화종을 배운 그 뭐든 전조대사하고 이, 같은, 같은 때거든. 거기기 저, 땅나라 때그 저, 그새기하고 들다 놓고 다 승공을 하는데, 늘그 두세가 말이야 하나는 교정이고 하나는 지는종인데 나라에서 비산을 열어 가지고 서으려 전교대사는 허가를 해줬지만 은이 홍금대사는 허가를 해줘요 그리고 한때 임금 밑에서 항우도 모이고 이제 만졌는데 이 얘기를 하지 홍국대사는좀 점전했던 모양이라 이렇게 앉았다고 그 전교대사 얘기를 쭉 하는 게 왕이 뭐뭘 뭐 추석하는데 그까지 주디 가지고 놀리는 건몇번시대서 이랬단 말이요. 주디 가지고 오고 <웃음> 그러니까, 왕이 깜짝 놀면그 밖에 뭐 도리가 있냐고, 있다 뿐이요. 그걸 하나 비주시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더 앉아서 이렇 관을 해. 하는 게, 홍겁대사 몸뚱이 그냥 30 이상 80종으로 붙 부처님 되네요그러니 대부분의 황후도 일어나서 절을 하고, 철랑도 야단이야. 그 자리에 앉아서, 그, 거 계산을 시키죠. 그, 경도 동사를 타고, 냉전, 저, 하가산 에내에 말을 그, 고야산, 그걸 개창시키십니다. 그래서 그, 홍국대사가 모욕한 물을, 나이병 환자가 조금씩 떠먹으면은, 나이병이 나아요. 그래, 요새 박태선이가 그런 짓을 하는 애가. <웃음> <웃음> 그렇게 되었어, 실제로. 그래야 그렇게, 그렇게 되는 댐이 있어. 그리고 우리, 저, 해통선사도, 신라때해통선도그거도 중국어, 저, 인도에서 나온, 그런 말은, 에, 해가삼장? 아, 이제, 요새 마다 그, 부사이삼장? 어, 저, 저, 뭐, 부사이 아니라? 어, 뭐, 이제, 뭐, 무슨, 어? 어 무위선, 무위, 무이, 무위법사. 무위법사요. 거기 가서 하려면, 배가 가져와서, 뭐 온갖 짓을 다 했거든 온갖 짓다했는데 내가 이제 그상군사 보면 희통선사그얘기 나오지 이거 나오는데 그뭐그 뭐, 그 왕이 뭐 뒤를 딱다가 벗들려면 그런 얘기쭉 나옵니다 근데 희통이가 이제 희통이가 그랬다고 하을라면 그걸 험일해 그희고이가 오늘 앉아 있었는데 또막 군사들이 수백 명이 희통이 잡으러 이제 오는 거야 희통이 잡으러 와서 러니까 해동감이 쓱 하더니, 휙 하더니, 저 지붕으로 쏘 올라가요. 수백만 그 군사들을 잡으라는데, 너들어지하노 나, 신임을 모세로 잡으러 왔습니다, 이라 아, 그래. 그럼 봐라. 거울을 하나 가지고 있고, 요만한 병을 하나 가지고 있어. 물병을 하나 가지고 있고. 또, 여자가 꼽았는데, 빨간 붓이 있어. 그래가 병을 내내니, 빨간 주토를 듣지 예 뭉치더니 병하다가 열에 싹 떨리있어 검을 하나 병아를벌 떨리더니 그걸 너들 이거 보느냐 물었단 말이야 거울 하는 짓을 했다 군사들 너들 얼굴을 한번 봐라 보니 제가 끈그 목에 빨간 티가 하나 불리있어 그래 내가 이걸 붓으로 돌리세니그랬지 그거 이제 대나무 칼을 하나 가지고 이걸 톡쳐마디 <웃음> <웃음> 그렇게 되면 그꼼짝못할게요너들수사를몰 물러가거라. 내가 가만히 있기 전에. 그래도 그만 못잡아갔다니라. 나도 그걸 좀 배울라고 했었는데 안되든 거. 뭐. <웃음> <웃음> 이런 이야기는 진단이 하는게 아니고 다른게 아니라 진언종이 그렇게 매력이 있었습니다. 그래 부처님의 학설을 뭐 우리매를 참선하고 미칠 수 있게 안는게 아니라 통한 선생이 있으면 옆에 앉아서 일곱 분만 이용하면 된다는 게 아니라 칠편 쳐나는 거. 칠편 쳐라 그랬지? 아주 지운데삼 편만 쳐라 그하단 말이오. 삼 편과 칠 편의 통일을 하니다선생이 옆에서 갈치면. 그 법이 요새는 다 없어졌어. 없어지고, 그게 가면 시들어는 게, 부처님 지나는 그렇게 영화 막긴데냉여달마가 나와가지고 이제 법을 피는데 말이오. 달마와법을 깬다면 깨면 그것도 부처님이라. 달마어법 깨는 법을 깨는 법이라 그랬네. 달마란 말이 인도 말로 무슨 말인 게 인도 말로 달마란 말이 여가말로 번역하면 법이라 법. 이제 부처님 때까지는 법을 깨면은 부처다 이리 됐거든. 법을 깨면은 어? 법을 깨면은 부처 가는 게뭐 중생들이 불자들이 믿기를 부처는 서가문이 혼자는 되지 다리는 못 되는 기다 이랬댔어. 지방 태국 불교가 또 그래요. <웃음> 그래가지고 그 부처 되는이 한데 부처만해야지 부처가 따로 있는 줄 알지 내몸음뒤 속에 말하고 눈금 들으면 이불교인줄 몰랐어 불인 줄 몰랐어. 그래서 부처님을 몸 밖에 몸 밖에 이 들어야 된다. 몸 밖에 늘 부처가 있는 줄 알았어. 그래서 달마가 생각한 게 그런 걸그 저기도 중원에서 큰건기가 어디 뭐 무슨 나라 그랬지 지진나 지진나라고 그랬지 지진나인데 그런 잘생각하는단 말이여 지진나 잘 생각을 지진 선사유하는 사람들 대성인데 그런 사람들이 자꾸 저런 겉, 껍데기 불교 몸밖에 부채가 있다는 거만 알아가지고는 안 되겠거든 그래 주, 중국으로 와서 불을 피는데 법을 깨는 것도 그렇게 지만은 법이 따르는게 아니다 마음이 곧 부처님이고 부처님이 곧 법이다 그렇지 그렇다 지 불법성산보를 벌리놓지라네 그러면 부처가 뭔게 아니라 네가 말할 지 새바닥으로 소리 나오는 거 눈으로 볼에본 기운 길을 드는 거 그게 바로 부처기운이다해필저 서가모니 부처 몸밖게걸 찾을 게 있느냐 네가 말하고 밥 먹을 줄 알고 똥살서도 하는 거, 그게 곧 부처다. <웃음> 쉽지? 그래갈 신달게 닮아예요. 달마가 그래서 부처란 이름은 뒤뿌리고제 이름을 달마라고한 게, 닮아란 말을 요 말을 번역한 법이라. 제 이름을 달마라고한 게다, 닮아. 닮아가 곧 부처님을 따로 있느냐. 그러면 어떠냐? 옛날 부처님 하던 건 뭐냐? 그건 너지러졌다, 벌다 시대가 지는 게. 그럼 참선을 하는데 뭘, 뭘 하느냐? 아까 관심이라고 하면 관심도 안되지만은 이건 뭐라 정을 닦는기지역시에 어? 뭐라 해야되는 그걸 법을 그래 가지고 이제 법을 법을 깨면은 법을 깨면은 아이, 처음부터 내가 법 법자 선오고 얘기했잖아 법은 우주 전체 벌리가있는 생명의 기운 그게 부였기 때문에 그걸 보면 깨만큼 아니다, 뭐. 깨만큼 아니다, 이게. 어, 어 내가 부채라고 깨만큼 아니다. 이쪽에 이게 내가 부채다. 부채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다. 그,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몸띠가지치면서도 생, 속에 생매라는 생각, 그것만 비아뿌리면 그 부채다. 내일 가서 좀 얘기를 할게라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돼서 이제, 닮마법을 지정했는데. 그래, 서닮아법을받아을깬사라면 어떠냐. 부처님이 깬 것이 전부 말하마디로나고 전부가 행동이 나오던끼에 진언이 나오던기에 조사들도 거기 있어 그래서 이제 조사가 서러운 뜻이 어떻습니까? 누구한테물모르지그조 조주한테는 모는가조조는 닮아보고 깨달은 게뜰 앞에 자난 기니라 그뜰 앞에 자난 말라 소리 하나에 지는 한마디에 부처님이 깨달은 게다포함되듯 있기 에 조주나 달마가 깨달은 법이 뜰 앞에 자는 기라 한소리에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몰라가지 하도가 그런 겁니다. 그러면 그게 정전백수자가 몬고 하고 이래 자꾸 생각을 하고 살피다 보면 은 정전백수자 하고 자기하고 하는 거에될 때에 조주 깬 것과 달마가 깬 것이 다그게 반영됩니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하두도 이제 임재종에서 되는 하두가 있고 저 조동종에서 하는 하두 뭐 그런 게 있거든. 조동종은 하두를 안 들지만은 그것도 하두가 있어요. 조동종을 깨면은 그 오위편쟁이 그법부터 나오고 지절로 그거 흡사한 말이요. 벌거지가 저 강아지가 개가 새끼를낳으면 강아지가 나오고 이 말이거든. 응? 어? 사람이 새끼를 면 사람이 돼나온다 마찬가지로 저것이 저 조동종을 깨우면 그게 법이 오위편정으로 나와요 오위편정으로 그리고 이게 또 임진종을 깨우면 반드시 살면 살면 상구로 나와요 이게 그걸 살피는 게 없습니다 요새 만약 조주 걷고 닮아 저 새끼마다 한벽 같은 게 나오면 은 한마디 속에 거게다들어가게 나오는 거야 사람을 낳으면 아무나 아마 적은 사람이라도 어린애라도 사람 갖출 건고 그 속에 다 들었지 않았어? 그 속에 다 들었지 달마와 말이나 달마와 마을 진언이나 부처님 말을진언이 어린애 낳으면 어린애가 아마 적더라도 어른하고 부치를다 갖자까지 듣기에 이게 한마디 한마디 법문이 그게 부처님 때는 지언이라 그랬지만은 조사 운제에들어면면 하두라 그그니하도하도가 진언입니다 그게 깨달은 그 내용의 전체가 포함된 진언이에요 진언 음. 됐습니까 그리된 걸로 우리가 알면은 처음부터 얘기했듯이 우리는 목적이 우리가 잘못돼 가지고 건진식 식과 건과진육권육진이 돼가지고 이렇게 버려졌는데 그것을 이건 미리 얘기를 하면 재미가 비밀을 탈로 시키는 거지만 그걸 삭 굳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도를 들고 앉았으면 자기도 모르게 그게 녹아져요. 녹아져. 그래서 용광로에다가 잡초를 갖다 놓고 불때만 그게 녹듣게 이게, 그러면 다 녹아져 뿌려. 건진색 세 가지가 녹아지면, 그러면 그때는 뭐, 해탈이지. 벗어나지 뭐. 그걸 하려고 하는 게니까, 요 다음에 이제 보면 하고, 오늘은 시간 어제까 됐지? 좀덜 됐어. 더하면 <웃음> 뭐, 더하면. 좀쉴 때도 있어야지 그래. 더 할까? 그럼? 자, 어? 응. 아, 어? 모르겠어. 누구 모르겠어? 응. 그래도 되고. 지. 그러면 이이 시작하기보다 지느냐는 게 이, 이상한 거라. 지는 이상한 걸좀지느어 그거 저거 그 무슨 영험 싫은 걸좀 얘기할까? 응? 어? 그거 하나만 얘기하지?